아, 그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스 아, 안녕요 네, 네, 네, 네, 네, 아, 안세요 네, 네, 네, 네. 아, 안녕하요 네. 아, 니녕요 네, 네, 네, 네. 아, 안녕요 아, 안녕. 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수발로 그 그래요. 아, 아니 어떻게 지나가는서 뭐, 길가는 수발새끼래요. <웃음> <웃음> 수발한 거 가지고, 너 길이 나가지고 <웃음> 아, 발 롬이에요. 아니요. 이제 거기 나와도 되는 거아 그럼요. 예 그럼 얘만 따로 좀 써서 한사분차 나갈 수있어 그건 그게.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되고 맞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뭐 많이 달라졌다. 아, 선배님 이런 식으로 후배들 게잡들려고어필게 출연시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오른데, 사장님. 너 나가. 아니, 아니야. 아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셔 뭘? 아니 진짜 네, 000... 유튜브에서 만났을때 아주 주인공처럼 말씀하시던데 뭔지? 남말도 안하셔 왜? 아,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어떻게 해 아니 해야죠 바깥으로 하야지뭐 페이 받는게 있다고 오빠 옷 갈아입고 어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귀엽 이거 당한아 뭐 진짜? 어? 뭐 두개 다고랑하는거야 세개 한번 세개 아 뭐야 잘 지냈어? 그래요 저는 점점 애가 더 얼굴이 좋아진다 그래요? 테이 많이 다시, 원래 성형하고 10년째가 그러니까 얼굴 제일 좋을 때. 촥, 감겨가지고 얼굴 신씹 아니야. 그럼 나, 누나도 10년째에서 촥, 감겼을 때 있잖아. 누나는 너보다 조금 했어. 야, 나도 성형은 노출될 수 있냐? <웃음> 그럼요. 대신 한 1년 누워있어야 될수 있어. 2년, 2년, 2년. 둘 내가 군대가더 해야 돼. 거의 두 눈에. 귀여워서 찾아봐. 같이 해야 되니다 아, MCD. 자꾸 n 니까 이런 식으로 빼는거 l d 우리 Oh, we quotes a minute. Youtuber, Kudoka, I love her job. What job? Who w 보고 l d I do?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너무 좋은 k n o 요 I don't 에 n o w I don't know. 게요 o n t k n o 음료수가. 민기가요. 민기가요 때문에 다 재밌어. 효리 언니가 너무, 그래. 그래. 너무 예뻐하더라고. 예뻐하게 네. 해. 그러니까. 방해는 이쁜 아니, 짓을 그래. 해. 내가 입이 좀 거칠고 좀 솔직해서 그렇지. 내가 <웃음> 진짜 이쁜 것같아 그래. 그래. 근데, 근데 약간 수발 냄이가 나. 수발 놈이? 수발을 드는 <웃음> 녀석. 수발 놈. 아, 그 이제 수발 놈이라고 해? 효리 언니가 그걸 만들었어. 싹쓸이해서. 아 너왜 아 수발 드니까 수발 놈? <웃음> 방이 진짜 너무 펜션 진짜 큰은거 같아. 이렇게 기다리는 날 돼? 어 근데... 그거 해야 돼? 아 깨는... 어뭐 해야 되는 어, 인사? 이쪽으로 어, 인사. 이제 열었다 이사 드려야지. 열었는데 언제 금방 자을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빠는 코요테 TV로 하고 싶잖아. 어 코요테 TV. 코요테... TV. 비 코요테... 테레비. 코요테... 네. 네. 테레비. <웃음> <콜> 테레비. <웃음> 어,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옛날 사람들이 TV 테레비라고 하잖아 테레비전. 어. 코요테레비가 뭐, 아니고 코요테레비, 코요테레비, 코요테레비, 코요테레비 코어테레비 괜찮은데 아니디어 어. 괜찮은데 뺄까? 어.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레 저희 코요테가 예. 드디어 코요테의 아 아,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아 하게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벌써 부터 예. 구독자분들이 예. 아 네. 굉장히 아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아, 또 즐거운 과또 예전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일정들을 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웃음> 아 최대한 저희의 일상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네. 거고 아 예전 음악들도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텐데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그 채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연연하고 그럴 거예요. <웃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웃음> 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가는 코엘테 아,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여러분과 함께 네. 오랫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많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네.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 찾아뵙는 그런 코엘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테에서뭐 보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 노래 들고 싶다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음. 라이브로. 네 그렇죠. 라이브 로렇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이, 여기서 빠지도록 할게요. <웃음> 어, <웃음> 네. 그리고 앞으로. 포유테 채널에서 아실 수 있게끔 정말 발빠르게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